체스는 정직한 게임이니라 운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말이지. 자 그럼 다음 판은 어떻게 요리해줄까나? 자 대곡을 시작하지. 최고의 한 수를 보여주지. 오프닝은 킹스겜비스로. 오프닝은 클래식한 판이 좋겠지? 의미 없는 오포지션이야. 훗. 캐슬링 초읽기 시작이야 약점은 이미 파... 어? 약점은 이미 파악했어 인정하지 승부의 취향 따질 때가 아니란 거야 부조리한 백의 여왕이야 자, 빠져나갈 틈은 없어 자, 이걸로 엔드게임이야 자, 이걸로 엔드게임이야. 아직... 대국이... 아, 알파트릭스? 글쎄, 어째서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걸까나? 그보다 곧초일기임이라 빨리 안 두면 또 지게 된다고?